보면요, 이게 발을 딱그 뒤로 집어주시고 오른손 그 위에 왼손 그서 이렇게 손을 넣고요 안으로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해서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리시고 가슴에 붙이면서 인사를 하고 떨어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손을 들어올리는 행위는 존경을 뜻하거든요. 이건 동서양을 방문하고 그렇죠, 네. 들어올려서 가슴에 붙이고 인사하고 떨어진. 네. 왔으니까 c a 한 e 황 f 선생님 h u n 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오늘 r 견 o 기기기기 k 네 m o k i t a k 태 c 아까 대화 f t 보니까 태견이 r people. t a k 가 care of the other people. Take care of the other 그 천하제일 무술 대회 만나기 전부터 유튜브 네. 팬이었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손을 들으시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게 품받기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왜 물건 품자 있죠? 네. 공상품 할때 품자 쓰는 네모 뭐 세개 있는 거. 네. 그 모양으로 네. 발을 계속 번갈아 박는다 그래서 네. 품받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길고에서 리듬을 찾기 위해서 장비고. 그렇죠.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왼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오른발 네 들어가고 네, 계속 이렇게 번갈아 붙는거죠 하나, 둘, 하나, 둘, 네 쉽죠? 오, 네, 쉽습니다. 당진?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부터중요한거예요 네. <웃음> 근데 이 품발도 <웃음> 수면을 왜 하냐면 사실 태견에서이 삼각형 모양의 스텝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는 동작이죠. 아무래도 동양 무술이 이 굴신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그 귀의 아. 그 순환이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로 뜨죠. 귀가. 아, 그러니까 상기가 신체, 많이 돼요. 체가 좋고. 네 그래서 서양,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근데 이게 왜, 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한국의 그 온돌문화 있죠. 아... 한국의 온돌문화는 동양 사람들은 귀가 위로드기 때문에 항상 위에가 서늘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랫목이 항상 따뜻해야 돼요.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아...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막모리털 베개 쓰고 모리털 모자 쓰고 막 그러고 자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은 발이 시려운 건잘 몰라요. 아... 그래서 군대에서 침낭 같은 거 보면 위에는 두툼한데 밑에는 얇죠. 네, 이런식으로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상기가 되면 사람들이 한분을 잘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양무술은 기본적으로 기마세를 해서 기를 밑으로 낮춰주는걸 기본으로 하죠. 네. 이걸 <웃음> 기으로하춰주는걸 <기초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에, 각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양 삼국의 무술은 기본적으로 기마세, 굴신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원리를 채택을 한것 같아요 상전 속에서 무릎을 높이잖아요 삼각형에 대해서는 한번 합시다 네자 그러면 이제이 품발점을 다시 돌아와서 네. 중요한 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발 높게 들지 마시고 <웃음>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뭐군요? 야 달, 저희 편안하게 가자. 아오, 아, 잘겠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잘 하시니까 인스턴 <웃음> <품아>. 또. <웃음> <웃음> 택견의그 발길질은 안에서 밖으로 차는 발차기들이 좀몇 가지 있거든요. 네. 네, 요것도 이제 그 요게 왜 한국 사람들이 잘하냐면 사양 사람들은 이 발차기 잘못해요 네. 그렇죠. 그 극진에서도 이렇게 막펴차를 차잖아요. 생선일까? <웃음> 아니 연습을 안 하셨을 거라고 고 이게 서양 사람들은 특히나 이 발차기가 더 어려워요. 응. 네, 왜냐면 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설인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결차이가좀특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돌 때문이에요. 네. 중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그 의자 생활을 하거든. 응.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좀 앉아들기 네. 네. <웃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골반이 약간 이렇게 벌어이 있는 아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홍철이, 홍철이 아. 사람도 아빠가 잘렇게 예. 산 사람도 이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총체리 총체리 아빠야. 안 돼요? 안돼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민속 놀이 같은 거 하면 재기차기 많이 하잖아요. 재기차기. 예. 이런 의지자재 해가지고. 아, 그래가 네. 이런, 이런 놀이들이,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게딱그 어떤 막 특징적인 하나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문화하고 되게 이렇게 결, 핍 결집이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차는 발차기가 편하다는 거죠. 아, 나는 이 타임 절대 못 끝한다. 아니면 힘들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죠. <웃음> 네. 기본적으 <웃음> 동양철학인가요? 아니면 <웃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이거요 이건 서리입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우리 그야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마. 너너 그게 밑에다 그뭐권익 선생님의 이 이야기, 가려주고도 선생님한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웃음> 견차기보다 네. 일단 낮게 차는 내차기입니다. 네. 5분지를 하고, 중심이 뒤로 오면서 안에서 바꾸는구나, 전문지. 네. 그리고 옆에 놓고, 반대 발로나갔 하나, 에크 놓고, 둘, 차고 놓고, 셋, 차고. 네. 이발 나가면서 뒷발로 하나, 차고, 뒤로 들어오고, 높고 높고 나가서 차고 높고 들어오고 차고 높고 들어오고 차고 높고 네네 아.. 리딩 들어가면 <드라마> 진짜 못하시네요 거기서 스펙이 안돼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잘하는 거 우리 사모님 역시 이제 치고패고 하는 거는 엄청 <웃음> 잘하시기 때문에 <웃음> 왜따위자 <따윈이 웃음> <아유. 웃음> 이렇게 마주선 상태에서 앞발로도 할수 있고 뒷발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 뒷발로 찰 때는 이 발등으로 지금 연습할 때 이렇게 밖으로 크매 차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직선으로 던지듯이 던져서 이그 네, 여기 여기 복숭아뼈 어? 위에 보면 여기 삼홍교라는 혀 있죠 이쪽 진짜, 진짜 네.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음. 여기를 발등으로 이렇게 차주시는 거요 네. 그래서 공격할 때는 주로 안쪽을 많이 차고요 앞발로는 상대방의 시선을 빼앗을 때. 네. 이렇게 건드려줘서 상대방의 그 공격 타이밍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없 그렇죠. 아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택견은 하체를, 원래 그 전통 택견에서는 하체를 차서 주저앉힌다기보다는 하체를 자꾸 건드려서 아 그렇죠. 묶어 아 놓고 타이밍을 죽여 아 놓고 아아 얼굴로 아 가기 위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 뺏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 하고, 뒤에 놓고, 코, 코. 오금질, 코. 오금질, 오금질 나가서, 툭! 차고, 옆에 놓고. 네. 조심. 셋, 네 넷, 투. <웃음> <웃음> 기본 스텝 하나 배워봤고, 네. 아랫발차기 하나 배워봤고, 네. 네. 윗발차기 하나 배워봤으니까, 네. 이제 손질 하나 손. 배워볼게요. 손질. 네. 손질의 핵견의 제일 대표적인 게칼제이라는 기술이에요. 칼제 네. 칼, 그 칼이 뭐냐면, 네. 네. 춘향이 목에 칼 심은다 그러잖아요. 아, 그 칼? 네. 제인 목에. 그만, 아, 네. 네. 그래서 원래 칼제비라는 기술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손 아금으로, 네. 네. 손 아금으로 상대방 목을 이렇게 미는 게 칼제비예요. 음. 근데 이 모양이 제인 목에 칼 심은 것 같다. 그래서 아, 칼제비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칼제비가 택견 경기를 하면 제일 많이 쓰는 손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정통 택격 경기에서 어을 치면, 네, 치면 안 되고요. 시합에서는 어. 여기 가슴 쪽을 치는 거죠. 아, 이렇게. 예. 아. 네, 근데 이걸 언제 쓰냐면, 로우킥을 찼을 때, 이제 키 캐치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요거를. 아. 네, 밀어서. 네, 동시에 하는 아. 거죠. 동시에. 동시에. 아. 키 캐치할 때 동시에. 예. 아. 아. 네. 아. 네.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캐치를 하면서 동시에 확 밀어버리면 아. 상대방이 벌로덩 어. 어. 넘어지거든요. 운이 좋다. 좋다. 네. 근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도 이번에 B기술이 네. 엄청나게 봤다고 해서 B기술은 정이 많습니다 뭐리고 이제 그술 먹다가 시민부터 네. 많이 쓰죠? 아, <웃음> 아, 아, 이 상황이 정리되버려요 네 이렇게 두번째 있습니다 이게 막시민부로쭉쳐버리면 아, 네, 네. 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되면서 그냥 <웃음> 상황이 정리되버려요 싸우안 좋아해요 아니 저도 안 좋아합니다 <웃음> 그런 걸 봤다고요 <웃음>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봤다고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자, 자, 자 안녕하십니 네, 이거는 진짜 좋은 기술 아 이거는 네. 지금 극진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기술 중하요 티켓 이들 네, 맞아요. 짧기나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극진 이렇게 파로는데파로크 보니까 티켓 그렇게 거요 음. 이걸로 이제 로잘 맞아. 너디테일하게를서배어 네,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네. 요것도 아, 네, 네, 네. 이제 네. 얹어서. 네. 자, 태견에서 기술 쓰는 원리가, 요렇게 안 써요. 응. 저도 이렇게, 이렇게 써요. 아 에이, 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와, 칼질기 네. 할 때도, 요렇게. 아, 그래야 이제 몸의 체중이 아.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줄 수 있어요. 아 에이, 다 들어와주고, 반대쪽도, 하나. 네, 들어와주고, 둘. 들어와, 들어와주고, 둘. 셋. 들어와주고, 넷. 하나. 반대쪽 둘 그거를 그대로 밑으로 셋네그 다음에 넷 자, 이거는 뭐냐면 상단 발차기가 왔을 때 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네그 음? <웃음> 그니까 이 손을 택검에서는 이게, 이게 유일한 거의 방어 기술이에요 아 활개 접기라고 하는데 오, 네. 얼굴 쪽을 막아주면서 사실 어깨가 턱 쪽에 붙어 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네. 그 다음에 잡고 네. 그 다음에 둘그 네. 다음에 네. 허벅지 쪽을 쳐주면서 잡고 네. 허벅지 쪽을 쳐주면서 잡고 네. 이제 이게 스텝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거를 그냥 편하게 동작을 이제 익숙하게 익히 위해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네. 이거는 쉽다. 하나, 둘, <웃음> 셋, 넷. 하나, 둘, <웃음> 셋, 넷. 하나, 둘, <웃음> 셋, 넷. 예. <하나>, <웃음> 네. 저희는 선수 이렇게 오케이. 훈련을 하거든요. <웃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마주선 상태에서 뭐 먼저 쳐 주시면 하나. 반대쪽. 둘. 차면 셋. 넷.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를. 하나, 네. 아, 하나, 네. 네. 그 다음에 반대쪽, 둘, 빵. 네. 그 다음에 반대쪽, 셋, 빵. 이, 이, 아니 반대로 아, 이번에 잡고. 아, 네. 네. 네. 처음 이제 이게 잡기 연습만 할 때는 아, 사실 하지를 뿌려 쳤을때한 번만 한, 차고 실어요 여기를 막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손이 같이니까. 그러니까 허벅지 쪽을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아, 허벅지 쪽. 음. 네. 음. 그리고 반대쪽도 들어오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연습을 하는 거죠 네, 하나, 툭. 예. 네. 이게 강하게 들어가서 허벅지를 강하게 빨리 들어주면 어, 돼요. 좋다고요. 네, 상대방한테 터치가 되더라도 데미지가 강하게 어, 되는 거죠. 낚시거리는 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네, 훅킹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타격으로 세게 빡 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걸면, 툭! 네, 이렇게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초생이 생겨서 시합 보이셨잖아요 네네 어, 음, 네 이분은 어, 내가 지금 손으로 끄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네네 아, 아니, 아. 이렇게 사선으로 쳐서 이쪽으로 보내 볼게요 네. 이렇게 아, 렇게이 네. 네. 네. 이렇게 쓰면 좀 네. 효과적이고 손발 위에서 엄청 네. 네. 쓰던 그리고 이제 손하고 같이, 같이. 네. 손하고 네. 들어가면 낚시 들어가면 압박은 보통 이제 저희는 덜미를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덜미를 이렇게 치면서 오, 네. 오, 오, 네. 오, 이렇게 오 좋다 요렇게 가거나 참. 아니면 넓히듯이 이렇게, 이렇게. 손목잼 이거 손목잼라고 그러는데요 상대방 팔을 잡아주면서 이걸 가지치기라고 해요 그 뒤쪽을 걸면서 이렇게 오우 좋다 네 요런 네. 네. 식으로도 많이 써요 오, 오, 네. 우 네. 이거는 내가 쓰는 기술이좀 비슷한 기술인데 음.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구요네아이오덜미 음. 네. 네. 체면서. 쪽, 네, 이렇게. 음, 음. 네. 근데 이게 그 목을 뒤쪽으로 잡아당겨보시네. 아. 네. 그렇게 해야 좀더 확실하게 상대방을 건넸을 수 있고. 자, 뒤쪽도. 네. 네. 이렇게, 와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이건 네. 내가 쓰는 기술이 좋겠어. 네. 확실히 노모터리 기술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디테일하네요. 네. 아, 진짜 돈 많이 들어요. 네. 이거 왜돈 많이 될을까 네. 네. 네. 음, 뭐. 아무튼 오늘 기본 수료를 여기까 맞아요? 네. 기본 게더낙함이다 이런 거더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 네. <웃음> 어,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만 하면, 한번 더. 심심하니까. 요거를 <웃음> <웃음> 네, <이걸> 바탕으로, <웃음> 네. 사실 택견은 항상 스텝부터 해가지고 계속 견주면서 기술을, <웃음> 그렇죠. 그, 저기, 뭐야,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웃음> 사실 택견 교육 체계는 처음에 스텝을 배웠잖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처음 배운 사람들이 <웃음> 뭘 하냐면, 아유, 반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이 이 제작에서 하는 거예요. 이각하면 이렇게 툭 건드려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발등을 받는 거예요. 게임을 이렇게 아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발을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 스캔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발등질을 배우면 이제 아래 발등질만 갖고 경주기를 해요. 네. 그리고 태질을 배우면 어, 태질만 갖고 경주기를 하고. 또 이제 배운 거 누적해서 견주기를 하고 계속 이 부딪히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사범님 레벨에서 뭐 제가 기본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건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그맣기를 해서 그냥 계속 그 계속 네네네. 계속, 네. 계속, 네네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견주기를 견주기. 하면서 뭐 어떤 기술이었는지 오케이.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네. 웃음>